네, 아 어, 제가 화면을 고민할게요. 음, 네. 우선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어로, 어, 사실 제가 이메일, 이메일도 좀 받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걸좀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고, 뭐, 특별히 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어로 저도 편해요. 한국어가 편하고 하니까 한국어로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빠르게 압축해가지고, 원래는 한 4시간, 8시간 했죠? 4시간을 압축을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도 중간에 그, 모르시는 궁금한 부분들, 인터럽트해서 중간에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해도 좋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둘을 활용하고, 어떤 멘탈리티로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아이디어들을 아무래도 우리말로 하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좀 빠르게, 퀵클리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한번 가보죠. 꽤긴 마라톤이 될것 같은데 편하게, 편하게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미디움, 저 같은 경우는 그 브런치 한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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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좀더 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정현 선생님이 그, 그, 네트워크 아나이시스에 관련된 디스토리, 뭐, 그 다음에 뭐, 이론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퀘이션, 방정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바, 바 그, 바턴을 이어 받아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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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링크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 디자인이라는 이제 제 쓰임 중에 하나인데 어, 비디오를 만들어 왔으니까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특별히 저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더 다듬어 나가야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데이터가 넘쳐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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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되시죠? 그래서 지오메트리부터 시작해서 세블리케이션, 승전 뭐 인터액션 어떻게 인터액션 하냐 사람이 뭐설큘레이션을 어떻게 보냐 퍼셉션이 어떻게 되냐 기분이 어떻게 느껴지냐 이것도 다 데이터고 게임 같은 것도 다 데이터죠 어디 환경,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클릭, 클릭을 하냐 제가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 중에도 하나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환경일 때 과연 유저가 어떤 명령을 필요로 할 거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명령으로 우리가 서체션 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도 캐시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어 이제 이 데이터를 디자인에 개입시켜 보자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것들죠. 이 동시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 하면 은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어저께도 그 어, NI NJ, i i t NIIT에서 가르치시는 분과 우정 선생님과 저랑세 명에서 이제 리딩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도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정 선생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고, 저는 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는데, 결국 그 피지컬 그 도시를 어떻게 보면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모델링을 해서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다 인베드 시켜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베드 시켜놓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여기서 뭔가 개입을 하고 인터랙션을 만들어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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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지점이 있고 지점들을 연결하는 도로 네트워크. 이게 결국 토폴로지거든요. 토폴로지는 뭐냐면 어떤 그 이제 머그컵이 있고 도넛이 있다. 이걸를 가장 토폴로지 할때 많이 이제 비유를 들어요. 물리학자들이. 똑같은요 예를 들어 주물럭 주물럭 하면은 도넛을 주물럭 주물럭 하면 결국 뭘 만들 수 있다? 뭐야. 머그컵. 머그컵을 주물럭 주물럭 하면 도넛이 만들어진다. 토폴로지에 같다는 거예요. 이콜 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는 토폴로지를 중심으로 공간 정보를 캡처하고 다룰 수 있다. 그게 포인트인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 혹은 복셀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는 컨티뉴어선 정보를 또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 이게 컨티뉴스하고 디스크립트다 하더라도 기준이 좀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컨티뉴스 하는 것도 들어가다 보면 결국 디스크립타지이 되어있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결 구도에서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네이버들이 어떤 공간들을 잡아서 어떤 그라디이트한 어떤 데이터를 퍼세스할수 있다. 이게 3차원으로 되면 복셀라이즈 시킬 수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설명해 드리는 게, 제가 국내에서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전공하시는 분들이랑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면은 좀 의미가 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거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제가 좀떠들기 시작하는 건데, 아, 좀 이런 개념으로 컴퓨테이션을 바라보자, 접근하자. 이, 이, 이 멘탈리티, 이 구조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그리 데이터를 트입할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얘네들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디자인해 나갈 것이냐 이 시스템은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부분으로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패블리케이션 뭐, 뭐막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질려고 하는데 향이 얼마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하나죠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옵티마이제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뭐멀이 퍼포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에이전 베이스, 뭐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트윗하는 그 방향성이 어딘가를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이 모델을 약간 좀파라메트릭하게 가져가되 최대한 우리가 좀 제너레이티브한 방법을 으 끌어가보자. 두 가지 갖고 있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파라메트릭하다는 것은 어떤 파라메터로 뭔가를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좀더 강하고 제너레이티브하다는 건 어떤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어떤 룰을 줌으로써 거기에 나 어떤 파생되는 어떤 뭔가를 우리가 아, 디자인 의 요소에 한번 접목시켜보자. 굉장히 확률적인 거죠. 서카스틱한 거죠. 되게 디터미스틱하고 결정론적인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결정론적인 디자인들은 내가 뭘할줄 알아. 명확해. 뭐 그런 차이인데 뒤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소프트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면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어, 페이스북 아니면 스케치업,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뭐냐면, 결국 어떤 논리지들의 집합체인데, 이 집합체들이 이동 가능한 형태로서 패키징되어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를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논리지가 뭐냐. 제가 이제 영어로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standing on the shoulder of giant. 라고 래가지고 거인들을 얻기 위해 쓰는 거예요. 뉴턴이 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결국 어떤 그, 이제 우정현 선생님도 이야기하지만 도시를 굉장히 그 통계적으로 바라볼 때이 통계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증세시대 이전부터 계속 개발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시대의 천재들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우린 그런 것들을 빌려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 수세기에 걸쳐가지고 쌓였던 논리지들을 우리 패키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그때까지 디콜리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컴퓨테이션 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 2000년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 난리지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결국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지금 난리지, 테크큰 알러지들을 우리 디자이너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시즈에 맞춰왔고 오케스트라된 하나의 어떤 음악이다. 그것들이고 그것들을 시퀀스를 주고 API를 열어놔서 다양한 다른 유저들이 비슷한 폴포스 혹은 다른 폴포트,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그것들 을트위을해가지고할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정말 아키텍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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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 디자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 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비싼 프로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덕트 자동차 뭐, 포르쉐 뭐,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네, 그런거 물론 비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컨텍스트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 뭐냐 하면은 저는 뭐, 뭐 구글 뭐 설치 엔진 페이스북 예,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해서 막 몇천억, 뭐몇주에 팔리고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UI, UX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마치 법규처럼.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어떤 이제 프로덕에 계속 개발, 에, 진화할 때, 어, 이런, 이런, 뻥치는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면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고 클릭했을 을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서버 땅에서는 이걸 계산해서 프론트엔드로 던지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뭘 하고 어디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의 파이 프라인을 다 기술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디자인 쪽 사이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제가 정의하고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결국 이 디자인 시스템 을 만드는 거다, 환경을 만드는 거다.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우리의 메인 그 재료죠. 어떻게 쿠킹할 거냐? 방법론은 있어야겠죠. 근데 과연 어떤 음식을 만들 거냐? 그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옵티마이저션할 거냐? 아니면 뭐, 제너레이티브한 솔루션을 솔솔, 만들 거냐?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다소, 하, 굉장히 좀 하, 상위 레벨이긴 해요. 로, 레벨,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이 레벨, 로 레벨 얘기하는데, 하이 레벨이라고 좋고, 노레벨이 나쁜 게 아니라, 로레벨에서좀더 기계어에 가깝고, 언어적 측면을 봤을 경우에, 어떤 이론적 측면에서 봤을 경우엔 좀 더, 이렇게 되게, 들어간 되게 단순화된 그리고 상위 레벨은 이게 제 조카 저희 조카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도 이해할 수 있는 휴먼들이 쓸수 있는 냄비지들 그걸 하, 상위 레벨 하위 레벨로 주고 시작해요 제가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어, 되게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저좀 저 아마 다른 얘기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요즘에 최근에 제일 발달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AI, 그냥 AI 부분도 솔직히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웃음>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을 많이 쏟는 분야이기도 하고 음. 어, 우선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왜 그러냐면은 어, 두 가지 사이드가 있는데 일단은 디자이너들이 어쨌든 유행을 타던 뭐 국가 정책 어떤 그 속된 말로 그, 그 기먹은 눈먹은 돈을 받아내는 <웃음> 것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텐션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다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그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적어도 지금 여기, 이 지금 렉처를 보시는 분들, 우리가 앞으로 완성하게 일을 할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 보자 보자고, 30년, 40년. 그 안에서는 충분히 그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을 이끌기 때문에 공부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존재하죠 어두운 면에서 대해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일단은 어 일단 네 일단은 일단, 그러 나중에 디스커션으로 네. 남겨놓고 진행 먼저 하세요 네 고, 거기까지는 마무리 치면 일단은 오해가 너무 많다 오해가 너무 너무 많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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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기존의 네트워크를 쓰는 건데, 잘 이해를 해가지고 쓸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인풋을 집어넣고 어떤 아웃풋을 기대할까? 되게 중요해요. 예. 결국 어떤,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뭘 피팅해주는 네트워크야? 그러면이 네트워크가 피팅할 때 우리는 뭘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데이터를 인젝트해줘야 트레이닝이 잘 될까? 그러면은 결국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냐? 우리가 머신러닝을 뭐 한다는 거는 과연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고 이 네트워크가 이해하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사실 이 부분이 디자이너가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네, 이 정도만 할게요. 네. 이 정도만 하고, 네, 질문 감사합니다.